안녕하세요 토하드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이에요 엄마와 태빈이는 학교 수업을 마친 현빈이를 태우고 어디론가 차를 타고 왔답니다 도대체 아픈 태빈이까지 데리고 어딜 가는 걸까요? 어라? 현빈이 얼굴을 보니 좋은데 온것 같진 않네요 조선을 모으고 잔뜩 긴장한 현빈이 근데 옆에 태빈이는 잔뜩 웅크리고 앉아서 뭘하나? 아이쿠 태빈이가 아니었네 아 화장실에 있었군요 여기는? 네 맞아요 왔어요. 오늘 비이들은 독감주사를 맞으러 왔답니다 사실 더 일찍 맞았어야 했는데 독감 백신이 다 떨어져서 못 맞다가 오늘 백신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후배가 왔습니다 독감 부작용에 대한 말들이 많은데요 아나 다르까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붙어있네요 혹시 모르니까 잘 기억해두고 불쾌감이 차라리 어, 태빈아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 것 같으면 알려줘 주사 맞을 차례를 기다리는 태빈이 앉아 부절 못하는 게 잔뜩 긴장해 보이죠? 그리고 현빈이는 어이? 기 병원인데 여기 너네 집 안방 아니야? 아니 맞기도 전에 벌써 부절했나요 하나님 주사가 아프지 않게 되게 힘을 주세요. 죽을 날을 기다. 아, 갑자기 배가 두통이. 어, 어, 어. 아이고 저런 이거 독감 백신 부작용이 막기도 전에 나온 건가요? 김연빈 김태빈 들어오세요.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누가 먼저 와서 기를 했어? 와. 와 진짜 완전 아, 대박. 진짜 하늘. 아, 아그데엄청 많이 길어. 아, 아, 다 주고 하는 거야? 다지야지 네? 네? 네? 보지마 보지마 <웃음> 야어디좀았 네. 아, 잠깐잠깐 잠깐. 아 아니 그렇게 지 아, 재빈아 아, 아, 보지 말고 있어 핸빼 핸빼? 핸빼. 핸빼. 어, 별로 안아프다 맨날 맞으니 이제 나가 이재빈이 없어졌어? 옆으로 좀 이렇게 하 k He Sen He d o e s 이 t want 가있 직가 다들 들어가는 거는 아니거든? 아니요 제가 그 해. 래 근육만 요파 운동 좀 하고 어, 아지야 아픈 거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부축해줄까? 왼쪽 팔하고 왼쪽 다리가 다 아파요. 이러면 너한 마라 털기하고서 다리 잡을까. 끝까지 개그네. 대빈아 이쪽 오른쪽 오른쪽. <목소리> 마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차로 향하는 대빈이 이렇게 3분 거리를 15분을 걸어갔답니다.